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강아지와 보호자 간의 즐거운 교감의 시간, 산책. 그런데 살다보면 날씨라던가 보호자의 건강, 혹은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문제로 산책을 못나가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집에서 강아지 스트레스 해소와 활동량 충족을 위해 인형이나 공, 터그 등 장난감으로 많이 놀아주실 거예요. 물론 산책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운동량이라던가 보호자와의 교감 그리고 후각 활동을 하는 건집 안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호자님들은 강아지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는 혼자 잘 놀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혼자 신나게 잘 노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못 노는 강아지가 많아요.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잘못 노는 것 같아가도 또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관심을 보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을 또 사주고 또 사주다보면 장난감만 자꾸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장난감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오히려 장난감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전부 죽은 장난감이거든요. 죽은 사냥감에는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장난감을 좋아하고 잘 놀게 될까요? 장난감을 그냥 주는 것보다 장난감을 이용해서 보호자와 강아지가 함께 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난감은 죽은 장난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혼자 노는 거랑 다르게 보호자와 교감을 하면서 놀기 때문에 강아지의 만족감의 차원이 다를 거고요. 심적으로도 충족감을 느끼고 혼자 놀 때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놀게 되면서 에너지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잡고 흔들면서 터그 놀이도 해주세요. 사람이랑 다르게 강아지는 같은 놀이를 무한으로 반복해도 질려하지 않아요. 매 순간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아지는 지금 너무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사실 보호자가 매번 이런 식으로 신나게 놀아준다면 장난감을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장난감이 아니라 보호자의 관심이니까요. 그래도 난좀 쉬고 싶고 강아지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 혼자 오래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 지능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장난감인데요. 이런 장난감들이 실제로 강아지 지능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의 행동 풍부화와 자신감 향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 장난감은 여기 보이는 이 홈에 간식을 넣고 뚜껑을 닫은 뒤 강아지가 뚜껑을 열면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난감도 그냥 강아지에게 던져주고는 우리 강아지는 이런 거 못해요 라고 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것도 다양한 행동을 할줄 아는 강아지라면 웬만한 난이도까지는 혼자 잘 풀어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아지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고치는 행동을 하거나 포기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고 보상을 받게 되면 강아지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강아지 문제행동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문제행동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길러주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행동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장난감 사용법을 강아지에게 한번 가르쳐 볼까요? 먼저 강아지에게 장난감을 보여주고 관심을 가지면 홈에 간식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홈에 있는 간식을 맛있게 먹겠죠? 이걸 몇번 반복하면 이 홈에 맛있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럼 이제 홈에 간식을 넣고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난감에서는 뚜껑이겠죠? 처음에는 열기 쉽게 살짝 닫아 놓을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먹을 수 있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흥미를 못 느껴요. 처음에는 조금 쉬운 난이도로 성공의 맛을 보게 해야 성취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면 뚜껑을 제대로 닫아서 난이도를 올리는거죠. 이 장난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능개발 장난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냥 강아지에게 주지 말고 처음에는 간식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 난이도를 한단계씩 올리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모든게 익숙해진 다음 제대로 장난감을 가지게 놀게 하면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놀겁니다. 이런 활동들이 산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잠시 산책을 잊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 며칠 정도 산책을 못 나간다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